금음날이야 금음날인데 5월 금음날이 보통으로서는 는 4월 보름날 결제하면 5월 금음날이 반살림인데 이제 우리는 금년에 5월 보름날 하는다문에 6월 금음날이 반살림이더라 왜냐 이 무상한 과잉이 흐르고 흘러서 벌써 날짜가 벌써 그러는 물과 같고, 달아라는 그 귤마같이 달아나서 벌써 6월 금은 말이, 금은 말이 되었다, 이 말이. 됐는데, 이제 선뽕이 다른데 많이 있지만은, 이제 극마감은 이 누가 이모뭐 없는 것을 끊이가지고 단청을 해서 흔대 선원이또 흔대 시대에 맞는 성언을더만이어서또 여기에 있는 수사들이 전부 신부학을 견해가지고 또한 그흔대이물이라게현대이물이야 그래서 모든 그 세상 일도 사리에 능통하고 또 공부도 그전에는 묵은 한락한걸 몬학으로 해서 왜그런가하니네에 대중의 처하면 무관을 해 놓으면 불편하다고 하는데 원천 공부로 애신다을막 무언하라고 그래 놓으니 보살내도 무언한 사람이 하나 있고 또수자님도 저기 공부해 이렇게 그 열심으로 하는 사람 모두 무언하고 또 앉았단 말이야 또 밤을 새우고 그뒤열점이만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뒤 열한 점 열두 점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졸아붙인단 말이야 근데 이 더운데 이러한 신심으로 가지고는 부산서 120리 또한 20리를 이렇게 걸어, 타고 오더라 해도 여기 올라오는데 이뒤내이기라하는 여기는 아주 땀을 겨울이라도 땀을 한번 흘려야 돼 하는데 여기에 이래 오는 것은 신신보살이 왔으며 또한 흔대 문화인들이 모두 이래 왔다 이 말이오. 그 문화보살이 모두 이래 왔으니 오늘 법문도 흔대 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현재적으로 막 법문을 참 시대에 맞게 할라카면 지단히 해서는 그 안되고 이거는 전광진침이라 번개불 하궁에 번개불을 팍! 팍! 할때 거기 바늘로 팍! 있는 여런 식기란 말이야 응? 음? 그러니 글도 이풍문역이라 그미체는 풍부하고 글은 간단해야 돼. 거지 식자는 그 말을 자꾸 말도 식자는 말을 그 이체에 닦지자야 하 말을 두시간세시간 일해 하는 것 보다가 이체에 맞도록 해가지고 잠시 해도 이체에 딱 맞아. 진리에 합하고 정리에 합해야 돼. 그러고그 락도 거지 짐으로 먹, 먹어도 비이잘안 났는데 신선어 얘기라하는 것은 콩만 만쯤 요거 진선의 환단이라 금단이라하는 것은 역시 고구만 먹으면 일체병인 다 넣어가지고 그 오래 장수하고 그런 얘기 있어 아니 그냥 이법문이라하는 것은 기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알아 응? 또 알아듣지 못하는 법, 법문이 있는데 부처님의 그 골수법문은 또 종사의 그 종지 결량하는 것은 몰라 그 공부 안하는 사람은 무엇이 우째 되는지 몰라도 이게 금광쇼빙이를 먹어놓으면 그게 속에 들어가서 사라지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온다 이 말이야 막그로 나와 해서 모르더라도 걔이마에다가 한번 쳐놓으면 거기 내 인중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 하하 여기 부산에 저아 온천에 김철사라고 있어 있는데 나한테 법문 좀 물으려고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와서 이석 초전일가 시작해가지고 여러 시간을 내가 말해 주서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 그때는 모르겠다라니 지금 와서 자기가 공부로 하니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공부하는 사람에게 금초옥말과 같이 그렇게 좋은 말을 그때는 예사로 들었는데 그것을 모르지만은 내가 가슴 머리에다가 여어 놔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절실한 좋은 말을 지금 해준걸 그때는 몰랐다 하는 게요. 아까 저렇게 절실 분할 때 무슨 말로 하는 거 하니? 태경신승이라 했단 말이지이경 짚음이 짚은 뼈를 대주인이 신가능하니 설해달라 그래 자경이 뭐고? 경도 말이자능경으로 붙어서 반야경도 있고 또 이제 원각경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 무슨 저 아함부라든지 아한부, 강동부에큰 팔만 그 장경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말이야 사경심심 어떤 경이라고 포함하고 이경심심한 뜻를 설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사람에게 한경이 있는데 아유일경경이라 내극에 한경경건이 있는데 그린 지목생이라 지목으로 가지고 인해가지고 맹는게 아니라 종호와 먹으러 가지고 한게 아니라 참 무일자라 이경을 해봐도 한글자가 없어 아무 글자도 보통 뭐 이건 뭐환경 이건 능경 이건 뭐든 팔만 자인경 가운 무슨 경을 펴놓으면 그 중에다가 먹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짐그로 가지고 냉거랬지만은 여러분한테 있는 이 경은 저먹러 가지고 한게이 아니라 이 말이요 태경심심이라 하는게 그게야 장일자 펴봐도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대경매라 항상 대경명을원는다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 겨, 그, 즉, 문자, 언어 밖에 그 지목으로 한 그, 그경 밖에, 이제, 처경, 지목으로 한난그 경을 들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지도 아니야 하고, 적지도 아니야.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않네비지도 아니하고 저리지도 않아 그건 무엇인고이거은 뭐 응? 하는데, 이러한 도리가 어떠한 사람을 수용하는 경계고, 또 어떠한 사람이니 이 자리를 일부로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말이 무법 가설이 설법이라그법 가히 설하지 사람이 없는 것이 곧설법이야사함이 있는 것은 <웃음> 설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설뱁이 아니, 아니지만은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을 설하는 것이 이것이 설법이야 그러면 무법 가설이라 그법 없는 것으로 가이 설할 수 없는 것을 설한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설한며 또 듣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듣느냐 이 말이야 설 무설여 설해도 설함이 없고 설함이 <웃음> 없이 설한다 이 말이야 무니무문무라 또한 들림이 없이 들어 하나래 하수, 우 으, 우 으, 우 으, 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능한 묘묘를 하수설이냐 하능하고 흔능이라 하는것은 아주 하능 묘묘한 이체를 말이오 하능하고 그 묘묘한 것을 하수설이냐 어찌 무름지게 설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정법안장 하능하고 묘묘한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입으로 가지고 설하기가 어찌 무름지기 설할 수 없다 이 말이오 하유전이라비온뒤 강남 쪽에 여름날이지 길어 그래 이그이 개송 하나 없고 아까 그 말하는 그것이 곧 오늘 반사님이 법문을 닫었단 말이야 응? 여기 간단하지만은 여기 법문이 다들어지고 있어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앉아서 어떤 여기 신신보살이 일으키고 왔고 이만해도 그만 여러분이 왔다 그만해도 그 오늘 법문이 만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중에도 법문을 많이 듣지도 않아 하고 수양을 안한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린지 그뭐 법문이나 좀길기 좀 들으려고 했지만 이 감을 흘리고 다뭐 우리가 고향구도 먼저 한 차로 들이 해가지고 보내서 우리가 고향을 다 받았고, 또 어디도, 또 이제 우리 고향 하라고, 내복도 사보내고, 또이자뭐과실를 이래가지고 오늘 다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밥도 고향주가 촉촉하니, 오늘 고향주 밥 잘했어. 잘하고, 나물도 제, 저 공수간에 뭐도 재수 장난하는 사람이 그 자기 뭐두 정자는 신신 보살이 온다고 그 있는 수단 다그 솜씨를 내 가지고 나물로 해는데 그 나물이 뭐 익지도 않냐 하고 콩기름을 한 먹어보니 너무 푹 삶아 가지고 이거 고음하듯이 그것도 아니고 그 하기 그래 삶아 가지고 맛이 있게 하고 모든 재수가 그렇고. 억을 했는데, 이게 송편을 해서, 포른 것도 있고, 누른 것도, 이렇게, 이 있는 것도 있는데, 모두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무는 거하고 여러 가지를 이래 해가지고, 그 찹쌀을 가지고 모두백이라 하는 게, 그게. 이게, 이거 환경돌이요. 그 환경에는 자파소식이요.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환경돌이를 써서 한다그그는 환경은 자파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저, 오늘 법문도, 이제 자파 소식을, 요 끝에 이제 양념을 좀 넣고 자파 소식을 이것저것 이제 좀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지금 날이 더워서, 그에 땜이 나니,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 생경이 나도 법문이 안 들어가. 이전에 누가 법문 들으라고 이래 가는데, 비가 왔어. 왔는데, 우산을 들고, 우산 그 일이 그, 그 이전에 그돈몇푼 그 늦이 되지도 않은 거, 이거를 현관에다가 이제 놔뒀다. 우산이라도 그때 좋은 기나 놔두고 들어와가지고, 아, 현관에다 놔두고 사람 내리키는데 그거 우산 안 가갔을까? 아, 이게 앞산호이한 시간, 두 시간 범문이 들었는데 범문고 무슨 소리가 듣는지 모른다, 이 말이요. 무엇을 했는지, 그럼 우산고 한게몇푼 늦이 되지도 않은, 그게 매일, 떡, 걸려가지고, 어머, 뭐, 법문으로, 한 시간, 두 시간 들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그거 뭐, 요래는 부득이라. 아저씨, 아이고, 어서 집에 바빴는데, 이거 와가지고, 어서 가야 되겠는데, 이 시간, 어서 해야 되겠는데, 이 바쁜 생계기 앞에, 어, 걸린 놈은, 뭐, 한 시간, 두 시간 들어도, 뭐, 못, 뭐, 못 들어. 아, 이놈, 자동차, 이놈, 이, 운전수가, 이게, 어색가자고 저래 해놨는데, 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이거, 법문이 안 들어. 그러니까 막내 인중에 두세가 있다든지 반세가 있다든지 막그뭐뭐뭐돈좀 기회가 더안 돌아가는 데는 지름칠 조금 하면 막휙돌아간단 말이야. 뭐 운전수가 뭐 쓰리게 뭐 십리 사거든 돈만 조금 주면 막 암살을 하고 입을 딱 붙이겠다 말이야. 그러니 말이 사람으로 해리케 하고 물라고 할때는 쇠다가를 의미래. 이기 놈의 꿈학기는 공적한다 사람이 사람으로 해리게 하는 데는 그만, 뭐, 잔소리 하고 할 때는, 그만, 돈 자갈라 좀, 좀 미끼놓으면, 그만, 꽁정만 해. 이, 거는 여러분이 덥다 하는 것도 마음 비우고, 또, 이제, 뭐, 급한 생각도 비우고, 이래가지고, 그 이래. 이게, 좋네, 이게 뭐나. 이게, 여러분이, 여기에, 보살 내가 한철 지내려고 석 달, 그, 와서, 이실락 하는 것도, 좋아. 처 해가지고 거기 못있어 못있고 또이더운데 이런 멀리서 100리 이상서 이래 오는 것도 일이 좋은 일이 아니야 그조그해가지고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저녁에 이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수행하는 이 도랑에는 그지, 마당만 한번 밟아도 악취에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령이여. 왜 그러냐, 이를 선불쟁이라 부채를 빼는 고지라,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면서, 이제, 결제, 여기 와서 모질라했거는 결제, 반살림, 해제, 고시 그 이분은 꼭 와서, 그래, 참석하도록 하소. 그런데, 또말 하나 할 것은, 그런데 그래 오늘 진흙에 가서, 이제, 엇을하는거 하니, 죽으면 서성에 가면 시방이 있는데 시방에는 업경대가 있다 말이야. 업경대 업경대라카는 그 대가 이래 거울 집에 에 있는데 이놈아 삭 이래 대면 그놈 전세 전세에든지 과거 몇생때 그돼진것이막하나더나요새에는 죄수들 경찰서나 이래 잡아가가지고 지리뚜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두드리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만 그래 안 두드리도 그만 업경대를 들이 저 명부에는 업경대로 이랬다 되면 그만 그게 나타나 나타나는데 죽어 가지고 그 명부 시방한테 가 가지고 업경대 불라고 하는 것보다가 사람 사람이 전부 자기한테 업경대가 있어 오늘 지내도 가서 이 앉아서 그 망상 뜻이 가지고 내가 그열 살, 일곱 살쯤 돼 가지고 해 나오는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좋고 하자는, 이거는 좋은 일로 했다. 이거는 하자는 일로 했다. 이거는 철이 없는 일로 했다. 하면 그 선악 간에 화나, 이만 나타나. 무엇인지, 그 뭐, 어디서 나타나는지, 고그 자리 나타나는 고이없겠네요 업경되니까 그래 항상 그 저녁에든지 아침에 자고 나서 업경대그 그래 하면 내가지고 내 가지고 내그 과거에 지내오는 일을 업경대에 붙쳐 가지고 하자는 일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참해야 돼. 그래 이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죄무자성 종생기라 죄가 자성이 없어 그괴의승리가 돼서 자성이 있나? 종신기라 마음을 조사서 일어나. 심명 멸지의 개혁명이라 마음이 멸할 때 죄도 또한 없어어 그러니, 마음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이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자리인데 어디에 없어지지 않아. 그 당체를 불생불멸하는 그세인에 있다고 더한게 없고, 범부에 있다고 덜한게 없는 그 당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고, 그 당체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죄무심멸양궁화하면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그 망상도 없어 한가지 그게 없어지면 지혜적 명이 진참애라 이것이 곧 참으로 참여하는게 참여가 뭐 팔에 불 뜨고 그게 참여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그만 참여를 해야돼 마음으로서 다시 내가 그 과거에는 몰라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하겠다고 그렇게 하는것이 그게 진참 그러고. 사람이 먹고, 입고, 주하는 이색주, 산등사, 이것이 하는 것이 인생이 최대의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말이요. 이거 짐승은 농사 안 짓고, 장사 안 해도 먹을, 처처히 먹을 게 있고, 대처 띠 댕기는 것도 산에 그만, 사람보다 가몇배 그만 쫓아 올라가고, 그만 허공에 또 풀, 풀 날아다니는 놈도 있고, 또, 이제, 새끼 놀때 되면 사람은 하나 놓는데 몇 발이 놓는단 말이요. 그리 생산하는 것도 명하단 말이요. 하고, 또, 뭐, 사람은 옷을 이거 진추로 갈아입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수고가 되고 이러지만, 옷으로 그만 털이 나가지고 겨울에 한대 섭취를 을뭐 뭐 털이 나가지고 한대 자도 그냥 자트로 이렇게 되가 있단 말이요. 응? 리고또한대못섭취할거는 그만 땅 밑에 이래 들어가가지고 뜨고 들어가가지고는 그만 삼동해 공기 호흡만 하고 뭐 그래서 삼동 기내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먹고 입고주하는 이식집 상근 사이 이게 최고 인생의 생활이라고 하면 그뭐 짐승보다 못하는 기란 말이야 그러니 이거는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하다 하는 것은 그도를 알아 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대처 일체 만물을, 만류를, 참부지배하는다이말이지지배하는 권리가 우리 사람한테 있어. 그러니 도락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해. 도는 질인데 질, 우리 도락하는 것은 내 생명을 찾는 거야. 아니, 간간이 그렇게 먹고, 입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내려그려 하지만은, 그지 시간 따라서, 차로 타든지, 가든지, 오든지, 행주자와 의무 경쟁 항상 이 자리를 얻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 하면, 그것이, 인자, 인생의 가치를 찾는 길이야. 인생의 가치를 찾아. 또, 그로 인해가지고 잘 살게 되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못 산다니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여기 수자 공부하는 것도, 그내 생명, 내가 를 찾는데, 그, 내 생명을 차지해가지고 그 일체 중생의 얻어본 사람을 모두 교화할라카는 그 생각이 참조해가지고 그래 고상을 해가지고 그지 여러분이 하면 앉아보세요. 하루 전부로 1 0시간 12시간 앉아봐. 장사하는 사람다 알지요. 그 괜히 앉아보면 목고개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그전기 맨인가?